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참조 영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참조 영상이라는 것도 실제로 모델링 할때 아주 유용한 기본 그렇죠? 도구가 되니까 꼭잘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피처 명령을 배우게 됩니다. 뭐, 돌출, 회전, 스윕, 러프터, 바운드리, 그렇죠. 필렛, 챔버 뭐 쭉쭉 배우게 되는데, 그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작업 유형에 따른 다양한 스케치 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돌출하고 회전하는 거하고또 음, 나중에 스웨이프 러프터 바운드리에서의 어떤 스케치 다루는 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은이 처음 배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끔 트리 구경을 하다가 스케치가 이렇게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없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고 어떤 경우는 하얗고 어떤 경우는 없고 어떤 경우는 또손바닥이 올라와 있고 요 스케치 어떤 아이콘의 여기 아이콘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도대체 뭘로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시고 작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원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돌출할 때큰 의미가 없, 크게 무리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영역이 서로 교차되어 있는 경우 서로 여러 개의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 그렇죠. 이 영역, 또이 영역, 이 영역 이렇게 이런 경우 스케치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돌출을 해야 되는지, 회전을 해야 되는지. 그럼 물론 뒤에 뭐 셰이블로부터 바운드리는 좀 다른 개념으로 어, 프로파일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셀렉션 매니저에서 접근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그때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어, 돌출을 먼저 배우고 회전을 배우는데, 프로파일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프로파일 선택, 프로파일 개념이 나오는데, 자 그런거에서 이제 그룹의 개념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따로 한번 강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면 불완전 스케치 상태죠 불완전 정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스케치 빠져나오면 이렇게 마이너스 붙어요 그리고 스케치 내에서 이렇게 기하학적인 구속과 치수구속을 이용해서 이렇게 완전 정의를 하면 검정색이 되고 빠져나오면 마이너스가 사라집니다 이게 완전 정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2D 스케치 실습을 하실 때 무조건 검정색이라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예, 검정색으로 만드시라고 몇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130의 치수가 바뀌었을 때 이게 유기적으로 같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뒤틀릴 수도 있고 얘의 길이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길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넘어가면서 이 스케치 아이콘의 변화들이 스케치 아이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새 파일 하시고요. 저는 제가 만든 템플릿으로 들어오죠. 일단 예스키 누르고요. 스케치 정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예스키 보조선으로 제 강의를 계속 들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중심선 만들고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X축, Y축 역할을 한다는 거. 짧은 여기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X축입니다. 긴 빨간 화살표가 Y축이에요. 자, 먼저 원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하나, 두 개를 그리자. 그 다음에 무심코 위에다가 또 원을 하나, 두 개를 그렸습니다. 적당한 크기래요. 자, 그 다음에 라인 가지고, 4번쯤에서 내려올까요? 수직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탄젠트 구석에 걸리게끔. 자, Alt-C 해보면, 기하학적인 구석 보이죠? Alt-C, Alt-C. 어디 있다고요? 요 단축키에요. Alt-C키. 기하학적인 스케치 구석 조건 보이게 할지 말지. 자, 대칭 해보겠습니다. 요두 개의 선을 잡고요. 그다음 대칭 기준은 얘로 잡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지금 무슨 상태죠 불완전 정의 상태입니다 불완전 정의 상태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스케치 빠져나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그 말은 이제 이 스케치는 불완전 정의 상태란 얘기고 나중에 스케치가 어떻게 변형될지는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나중에 스케치 들어가서 이하고 이하의 길이를 200으로 했을 때이 길이가 얼마큼 내려올지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각도를 질지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죠. 지수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자, 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스케치를 완전 정의해야지만이 뭐 피치에서 이렇게 돌출, 회전이 가능하냐? 불안정적인 상태는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참, 말 뭐라고? <웃음> 말씀 못되겠는데 당연히 돌출됩니다. 돌출돼요. 그렇죠? 스케치 찍고, 제가 돌출, 그 다음에 이 영역 잡아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돌출 안 되나요? 돌출됩니다. 그리고 한번 썬 스케치는 숨겨지기 때문에, 요거를 눈으로 보이게 하면 돼요. 돌출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죠? 얘 반지름이 얼마짜리인지도 모르는데, 얘 가지고 돌출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혼자 연습할 때야 뭐 돌출되나 안되나 뭐 그런거 연습할 때 의미 있겠지만은 제품을 설계하는 사람이 이런식으로 치수도 모르고 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는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제가 좀 흥분하고 있는데 자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이 괜히 이제 덤탱이로 저한테 지금 좀 혼나고 있는 꼴이 돼버리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어디 가서 이런 무식한 질문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 불완전 정의는 의미가 없다. 그럼 완전 정의를 잡아보겠습니다. 스케치 일단 빠져나왔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스케치 수정하러 들어가는 방법도 이제 알아야겠죠? 왼쪽 버튼 누르고 스케치 편집.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스케치 편집. 또는 어떻게 해요? 디키 있지 않습니까? D. D 누르면, 아, 잠 스케치를 찍어야겠죠? 찍고 D 누르면. 아이고안 뜨나요? 어, 요게떠야 되는데 여기 요게. 어디 사라졌습니다. <웃음> 어디 옵션을 꺼버렸나요, 제가? 어 여기 선택 항목에 브레드 스크럼 표시. 아마 이게 스케치라서 안 뜨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스케치에서 여기서 왼쪽 버튼 편집 또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편집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브레드 D 눌렀는데 안 뜨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바로, 예, 네.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오죠. 자, 일단은, 기학적인 하 구석은 잠시 감춰놓겠습니다. 치수를 먼저 주죠. 예스키 누르고요. 치수. 자, 첫 번째 치수가 중요하다고 제가 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느냐, 수평, 수직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각선 방향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음, 생성되는 치수 선의 모양이 달라지죠. 자, 이게 지금 안쪽이죠. 저는 65로 주겠습니다 첫번째 치수에서 자동으로 스케일링 되는 겁니다 자 두번째 치수 85라고 주죠 그 다음에 2점하고 2점하고의 거리값을 저는 130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 여기는 25죠 그 다음에 바깥쪽은 35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도 있죠 이선과이선의 각도는 몇도? 17도 이렇게 주면 이제 어떻습니까? 검정색이 되죠. 그 말은 완전 정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 치수를 바꿨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형상이 변경될지를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뭐 얘가 각도가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허트러지지 않고 27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로 가겠구나. 그렇죠? 만약 이 바깥쪽 지령이 바뀌면 이게 수직이었으니까 얘는 옆으로 늘어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정의를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검정색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완전정의라고 다는거죠 그렇죠? 바이 나올 때도 여기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뭐하라고요? D 누르고 OK 누르면 빠져나오는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거는 아시겠죠? 이제 마이너스는 불완전정이 없는거는 완전정입니다 무조건 완전정의로 만드시는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형상을 한번 올려보죠. 형상을 올리는데, 솔리드웍스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 개의 영역은 나눠져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들어 볼게요. 정면에 네, 스케치하러 들어오겠습니다. 만약에 사각형 하나만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단일 영역이죠. 이 영역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사각형 안에 원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리드박스 입장에서는 요 돌출하면 요 영역이 인식됩니다. 물론 요 영역만 가지고도 돌출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 어떻냐면 이렇게 겹쳐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보시죠. 그럼 솔리드박스 입장에서는 처음 돌출할 때요 영역 가지고 돌출해야 될지 이 영역일지 이 영역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전체 영역을 가지고 돌출해야 되나? 얘가 헷갈려하는 거예요. 상당히 헷갈려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중 영역으로, 어, 어디 갔죠? 창에서, 파트 6번 했네? 어, 지워진 줄 알았습니다. 창에서 이렇게, 에, 여기서요. 다중 영역으로 되어있는 이 영역, 이 점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점선은 실선만 실제로 형상을 올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선이지, 점선은 스케치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선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런 점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돌출을 하는데, 될수 있으면, 자 보십시오. 돌출을 할 때, 다중 영역으로 되어 있을 때는 될수 있으면 스, 그 스케치를 먼저 찍으세요. 찍고 난 다음에 돌출이나 회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스웨이블러부터바운드리는좀더 다른 개념으로 합니다. 찍고 돌출 하면 돌출이 바로 안됩니다. 선택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영역을 인식하기 때문에 갖다 대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잘 갖다 대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요 용역 가지고 한번 올려보죠. 그래서, 어, 중간 평면을 했어요. 한, 뭐, 40 할까요?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평면이니까 좌우 20, 20씩 전체 높이가 40이 되는 겁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음, 뭔가 이상한 색깔이 붙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첫번째만 작업했다그러면 스케치가 숨겨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뭐 하고 나서 지웠으니까 스케치 남아있죠 요게 무슨 뜻이다 요게요 요게, 그렇죠? 요게 스케치의 지금 일부분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전체로 스케치로 본다 그러면 실제 형상을 올리는데 사용된 일부분을 프로파일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썼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위에 부분을 한번 보죠 그럼 스케치 다시 찍고 돌출하고 이번에는 이 부분만 가지고 또 돌출을 해보죠. 중간 평면으로 이번엔 30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못 봤던 게 뜨죠? 손바닥에 올라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스케치 1, 스케치 하나를 가지고 돌출, 보스, 보스 돌출 2도, 3도 같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치 공유. 그니까 스케치 하나를 가지고 지금 재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음, 스케치는, 그렇죠? 한 번만 딱 쓰고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스케치를 하나의 스케치를 가지고 여러 번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손바닥이 온다는 얘기는 스케치 공유, 스케치를 하나의 스케치를 재활용하고 있다, 여러 번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다시 스케치 찍고 돌출하면 영역이 또 잡히겠죠. 그렇게 해서 중간 평면을 해서 한5 정도로. 요렇게 10정도 할까요 네, 10 오케이 하면 이런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겁니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 스케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숨기면 되는겁니다 숨기기 하면 스케치가 숨겨지는 겁니다 다시 보이게 하고 싶으면 눈 보이게 하면 되는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의 스케치를 딱한 번만 쓰는게 아니다 하나의 스케치라도 여러 번 재활용 할수 있다 그렇죠? 근데 자, 이걸 지우겠습니다 확인 이것도 딜리트 키로 지우죠 됐죠 근데 제가 금방 할때 스케치를 먼저 찍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지금의 뭐 회전 버스 이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또 다릅니다 일단 찍고 들어와서는 그렇게 종작이 되는데 많이 안 찍고 들어와 보죠 바로 이걸 눌렀습니다 그러면 단면을 스케치할 평면 또는 기존에 있는 스케치를 선택해 달라고 그럽니다자 찍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약간 다르게 동작하죠. 요 선만 인식이 돼가지고 얇은 피치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윤곽선이 잡히는데 마우스 오른쪽 얘를 삭제하면 그리고 영역을 인식합니다. 하고 요 부분은 해제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조금 귀찮죠? 그렇죠? 그냥 스케치를 미리 찍었으면 들어오면서 아무도 선택이 안되고 바로 다중 영역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영역 단위 인식되는데, 그렇죠? 바로 돌출 때리고 뭔가 선을 잡아버리면, 그렇죠? 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공간을 인식 못하죠. 그냥 이렇게 폐곡선으로 인식되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삭제하고 다시 이렇게 프로파일 일정한 영역을 잡아줘야 되는. 그렇죠? 사실은 뭐 어떻게, 앞치나 뒤치나 뭐 똑같은 거예요. 결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여러분이 좀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스케치를 찍고 이렇게 다중 영역이라고 그러면 이거 조금 아쉬운 거는 뭐죠 멀티 돌출이 안 되는 거죠 멀티 돌출이 얘는 한, 얘는 40 얘는 20 10 얘는 뭐30 이런 식으로 돌출한 방으로 이렇게 3개 어떤 돌출 높이를 가지는 멀티 돌출이 안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 조금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보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요런 경우에는 그런데. 근데 가끔씩은 그냥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요런 영역에서 일부 맞썼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요거는 뭐죠? 공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 그럼 여하고 여야구, 야구는 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 고요 파일에서 새 파일 해보죠. 자, 정면에다가 예스키 누르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각형 하나만 딱 그렸어요. 그다음 빠져 나왔습니다. 그렇죠? 빠져 나오세요 그런 다음에 바로 돌출을 해볼게요. 돌출 을 찍고 이 선을 찍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영역 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OK 누를게요. 그냥 사각형 박스 만들어진 겁니다.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죠? 지우고요. 이 스케치를 찍고 바로 돌출해 보죠. 그럼 또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렇게 돼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찍고 들어오면 그냥 그냥 이건 그냥 하나의 스케치다 영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고 얘 찍고 얘 찍으면 얘가 뭐로 잡힙니까 윤곽선을 잡히면서 마치 하나의 범위로 프로파일로 잡히는 겁니다 프로, 프로파일로 잡히면 그렇죠 여기에 삭제하고 만약에 이게다 되고 스케치로 찍어버렸 이 스케치 자체를 찍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스케치로 인식이 되는 거고 여기 스케치로 인식이 되는 거고 프로파일에다가 윤곽선을 잡는다든지 영역을 잡아주면 찍고 들어와서요 이렇게 윤곽선을 잡힌다든지 아니면 얘를 삭제하고 이렇게 영역을 잡으면 영역을 잡으면 이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이 아이콘 모양들 있죠 모양이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정보를 여러분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 무시하고 맨날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제발 이쪽도,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지나가는, 그죠 멋있는 분 바라보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착한 분도 한번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웃음>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그죠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런 말 때문에 또소송 걸리면 안 되겠어요.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스케치를 그리고 형상을 올릴 일이 많은데, 마피스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마이너스 상태는 절대 아니다. 반드시 검정색 완전 정이 잡아주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면 아 이게 영역 단위로 또는 윤곽선 단위로 내가 잡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에 올라오면 아 내가 지금 하나의 스케치를 가지고 여러 번 쓰고 있구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 설명하면서 계속적으로 자또 코멘트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기본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사상누가입니다. 오래 위에 성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잘 잡으시고 다음 시간부터 돌출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